행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태경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이번 주는 정말 추워도 너무 추웠죠. 그런데 강추위만큼이나 서민들을 떨게 하는 게또 있었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인데요. 최근 관리비 고지서 받아들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시죠. 분명 작년보다 나름 아껴 쓴다고 적게 썼는데도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1년 새 도시가스 가격이 40% 가까이 오르면서 그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 난방비도 걱정이죠. 날은 춥고 가스비는 무섭고 아직 겨울은 한참 남았고 이래저래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들끓는 난방비 민심에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서로 내탓 공판만 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죠.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씨. 네, 근교로 나들이를 갔던 분들도 이제는 집으로 차츰 돌아갈 시간대죠.